너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사랑합니다. 아얘왜켜놔아저 남자친구 있다니까요. 연락 좀 그만하세요. 아 저기요 저도 여자친구 있거든요. 아 어, 오빠. 어. 저 누구세요? 어저 어,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아제 남자친구 아니세요? 이상한 사람이네. 저... 어서왜 아, 이렇게 늦게 와? 미안해요 가야 오늘은 구독상 트래키입니다 내가 이제 부산에 대한 의미를 알것 같아 산이 많아서 부산 진짜 그냥 산산이라고 지었어야 돼 부산이 아니라 산산 여기 입구요 여기가? 네. 구독문화공원 여기만 올라와도 벌써 저게 다 보이네 어머. 단풍도 있고 내려갈까 이제? 너무 예뻐요 잘 봤습니다 no. 공기 전에 어머. 오빠 여기 하면 무릎, 무릎 꿇어야겠는데? <웃음> 아 귀여워 이게 스머프인가? 이거 본적 없지 어릴 때. 어, 나는 실제로 만화를 본적 없어. 거의 스마포보다는 악당이 더 주인공이야. 악당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 오늘 내가 막뭐 악당을 해볼까? 오늘 옷도 약간 악당스러워요? 악당스럽네. <웃음> 근데 화장실 가기 불편하고 이런 거. 오늘 물한 모금도 안 마실 거야. 아니. 그대에게 꽃을. 어때? 향기로워? 향이 솔솔 나네. <웃음> 자연은 자연으로. 음. <웃음> 잘 가, <웃음> 내 마음. 설아, 우리 유치가 지금 여기야. 근데, 근데 여기 뭐가 가지고... 없잖아. 우리 절로 가는 거예요? 어. 이게 우리 미래야,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아, 아직도. 아직도. <웃음> 동래산보다는 여기 산이 훨씬 난것 같은데. 경사가 덜지다 거기보다. 산 기운도 그렇고. 여기가 동래산보다 해발은 높아요. 이런 해발! 이 틈새로 보이는 저 경치들 힘들어 서 눈에 안 들어온다. 아 저건 예쁘네. 이렇게 산 사이에 이렇게 바다 탁 끼어 있는 거. 이것도 예쁘네. 어머. 너무 예쁘다. 뭘또 이렇게 또백년회로 이렇게 써놨어? 아 이게 이끼 이끼 위에다가 긁어놓은 거네. 아 여기 행예술하시는 서울에서 오신 김태인 작가님. 또 작업하실 때 함부로 옆에서 말 걸면 안 되거든요. 아 죄송해요. 이제 말해도 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됐다. 발목 아 발목 발목, 어, 발목. 어, 어, 어, 잠깐만, 저, 저뭐 업어주세요 잠깐만 신발 끈저 뭐하나 나 신발 끈 묶고 있는데 아나 업어주는 줄 알았지 어. 이렇게 조금만 갑시다 자 업혀 잠깐만 살살 업혀 봐 잠깐만 살려줘 미션! 물병 세우기 기회 3회 그래서 물병을 줬구나 플렉스 하는 거 던져 아,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살짝 반에 반만 돌린다 생각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어. 도전! 아 근데 왜도전하려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렇지 <웃음> 아유 말잘 들어 어? 아르 성공했지요. 다 왔다. 아 대다. 대다 뭔지 알아요? 힘들다. 오. 오그 아, 대다. 여기서부터 길이 험해지니까발 조심해. 응, 알았다. 걱정하지 마, 오빠. 뱀도 조심해. 이런데뱀 많아? 뱀뱀 뱀, 뱀 나와요? 뱀 여기 있잖아. 에이, 에이. 에이. 넘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손 잡아 줄게.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오빠가 넘어질까봐 내가 혼자 왔어. 어 오빠 괜찮아? 이거 좀 불러주세요. 오, 오, 오, 오, 나 진짜 길이 좁네. 내 어깨 잡고 와. 비석이다. 비석이면 무조건 정상이야. 보고 싶었어.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왜 이제 나타났어. 너무 보고 싶었어. 동네산이랑 비교하시면 어때요? 동네산과 비교했을 때 근데 올라오는 길이 조금 이렇게 가파르고 이런 거는 북내산이 조금 더 가파른 것 같고 근데 경치는 뭐둘다 예쁘고 해줘야 된다고 야! 야, 야, 야, 야, 야. 빨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우리 도토리묵 먹자 네? 이게 찌짐 사투리로 이게 찌짐? 뭐 응. 열이 막 올라와 이게 또 부산에서 유명해요 자한잔 따라 드리지요 받으소서 한잔 따라 먹어라 예이 정도? 어나 이거 먹고 취하면 어떡하지? 너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짠. 짠, 착착 찢어가지고 간장을 찍어서, 너무 큰가? 간장 찍어서, 아 이름이... 산갔다 와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오빠 한 입, 사리 한 입. 너무 큰가? 할수 있어. 할수 있지. Yes I can. 들어와! 음! 음. 되게 담백하다 음. 아, 이집 좋네. 잘 골랐네. 뭐가 더 맛있어? 그럼, 저게 더 맛있는데? 오빠는? 이건 조금 그래도 평범한 것 같고, 음. 이집 이게 약간 좀 별미인 것 같아. 별미, 음. 별미. 음. 어, 이거 혹시 좋아요? 응, 음, 좋아요. 어? 구독. 구독? 하나, 둘, 셋. <웃음>